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과목명은 유기화학입니다. 오게닉, 오게닉 케미스트리.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오게닉,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유기농식품. 근데 유기 유이 오가닉 그러는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아시겠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크게 나눠 가지고 이번 학기에 우리가 다룰려고 그러는 게 물질을 다뤄야 되는데 물질이 뭐냐? 우리 주변에 있는 게 모든 것이 물질이다. 물질 아닌 것 찾아보라. 물질 아닌 것 아닌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질 아닌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되 물질을 크게 나눠가지고 이와 같이 두 그룹으로 나눌게요 자 유기물질과 무기물질로 나눌게요 자, 물질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유기물질과 무기물질로 나눈다 그럼 그 중에 유기물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유기물질이 뭐냐? 물질을 다뤘는데, 물질을 분자 레벨에서 다뤄야 될게 화학입니다. 자, 화학인데, 분자 사이즈가 나노메타 단위기 이 때문에 뭐 나노나노 나노 이렇게 나오는 게다 화학. 화학에 관련된 분자 레벨의 물질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유기물질을 단, 다루는 이번 강좌는 우리 식품 영양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관계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점차 좀 깊이 있게 알아볼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학기는 이제 물질 중에 물질 중에 특히 유기 물질을 다루겠다. 유기 물질을 다루려 그러면은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이겁니다. 물질이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서, 조성 성분으로 되어 있고 각 물질이 성질이 다 달라요 그리고 물질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항상 이렇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변화 일으키는 것을 화학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이이 이, 이런 이 내용을 물질의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게 유기 물질은 유기 물질은 주로 우리 식품 영양과 관계되는 영역이 어떤 영역을 어떤 영역과 연관 관계가 깊으냐. 자, 이제 이걸 잠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자, 여기에 아주 거득한 먹을거리를 한 상을 차렸습니다. 한식의 뭐 한, 한 상을 차렸어요. 여기는 뭐 서양식의 뭐좀 간단한 뭐 샌드위치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거 우리 먹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이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해야 되겠다. 그럴 때 뭐를 이 음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물질적인 관점에서 분자 레벨에서 설명을 해줘야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식품영양전공인데 그 전공의 밑바탕에 이제 이 물질의 분자 레벨에서 설명이 되도록 학문적인 바탕을 좀 갖춰야 되겠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은 자 물질은 물질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것은 물질의 어떤 특성을 특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물질이라는 게 어떤 것이다 하는 걸 설명을 한다면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것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게 모든 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공기도 물질이에요. 그런데 그 물질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거예요. 자,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질 특, 특성이 질량, 질량을 가지고 있고, 다시 말해서 무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간을 차지한다. 부피가 있어요. 무게와 부피가 있습니다 그럼 무게와 부피가 없는 것들이 물질 아닌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 질량도 없고 부피도 없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그거 이외에는 다 물질이다 음, 자 그러면 우리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생리학에서 잠시 한번 본 그림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생명체가 생명체가 어떻게 생명체가 탄생되었을까? 이게 물질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 기관계로 나눌 수가 있고 기관계는 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보니까 기관이 하나의 조합을 이뤄서 기관계를 이뤘더라. 그럼 기관이 뭐는 기관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조직에 의해서 기관이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그 조직은 또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구성되어 있느냐? 살펴보니까 세포로 세포로 생명체의 최소 단위가 세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러면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그 세포 속에는 또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살펴보니까 이와 같이 뭐 세포 소기관 핵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뭐 소포체도 있고 뭐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더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로 육안으로 관찰을 하든가 안되면 은 그냥 광학 현미경으로 약한 1000배, 2000배 확대하면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그러면 세포 소기관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들어가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물질의 최소 입자 단위는 분자의 분자로서 만들어져 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육안으로 안 보여요. 그러면 볼수 있는 건 뭐로 볼수 있느냐? 전자현미경으로 볼수 있느냐 전자현미경으로도 그렇게 지금 볼수 있는 단계 아니에요 볼수 있는 단계에 근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아무리 뭐 전자현미경을 써서 보더라도 분자 단위에서 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분자는 또 무엇으로 분자가 만들어지느냐 보니까 원자의 화학결합으로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기물질을 다루려고 그러는데 무기물질도 알아야 되겠지만 은 유기물질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알아야 될 물질이야 그래서 이번 학기에 유기물질에 대해서 다루는데 유기물질의 분자 레벨. 그러면 분자는 원자의, 자, 이 원자의 화학 결합으로 분자가 만들어진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자. 그래야만 분자 레벨에서 모든 물질의 기본적인 성질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웃음> 분자 레벨을 다루는 학문이 화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학문입니다. 영어로는 chemistry, chemistry, chemistry 이렇게 발음, 발음을 합니다. 자, 물질을 분자 레벨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분자 레벨에서 여기 있는 유튜브는 제가 이 자료는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보세요. 자, 보시고. 그럼 물질에 대해서 무엇을 다루느냐? 자, 이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첫째. 여기에 보이는 것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보석이죠. 밑에 보이는 것이 흑연 뭐 연필심, 연탄 이런 물질이에요.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 다이아몬드가 연탄, 연필 0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떠한 분자로 만들어져 있느냐 이 얘기에요. 아시겠어요? 두 개가 다 탄소라는 탄소라는 원자의 화학 결합으로 탄소 분자가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는 탄소 이외에는 다른 물질은 다른 물질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탄소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값비싼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될수 있고 이렇게 흑연이 될 수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 차이점은 바로 이 구조가 다릅니다. 이와 같이 구조가 그러니까 탄소 원자의 분자를 이루는 결합 구조가 다릅니다. 물질은 탄소라는 물질로 되어 있지만 구조가 다르니까 이와 같이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됩니다. 그럼 물질을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첫째, 그 물질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그 분자가 만들어져 있느냐. 이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이뭐 탄소 그리고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지금 와닿지 않잖아. 그죠 와닿지 않는데 우리가 단백질 구조를 한번 가지고 볼게요. 자, 단백질에, 자, 여기에 보시면 아미노산의 두 분자 사이에 CONH 펩타이드 결합으로 아미노산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직선으로 만약에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으로 아미노산이 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뭐 단백질의 1차 구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1차 구조. 2차, 3차, 4차 구조, 구조 다 보셨죠? 다 봤잖아. 2차 구조는 이와 같이 낯선형으로 꼬여있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병풍 구조로 이렇게 접혀있던지, 3차 구조는 이제 입방, 입체적으로 어떻게 구조가 되어있던지, 4차 구조는 3차 구조를 가졌는 단백질이 어떤 몇 개가 같이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하나의 셋들을 이룬다. 이런 차원에서 4차 구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단백질이 똑같은 1, 2, 3차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이 구조 형태가 달라지면은 단백질이 성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물질의 성질을, 물, 물질의 분자를 설명을 할 때, 이 구조가 이렇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화학이 다루는 영역이 두 번째, 조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composition, 그럽시다. 다른 말로 구성 성분이 뭐냐? 앞쪽에서 봤잖아. 다이아몬드가 무엇으로, 무슨, 뭐로 만들어져 있느냐? 석연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두개 구성성분, 조성은 탄소라는 것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면, 탄수화물, 단백질, 뭐, 지질, 바이타민, 뭐, 이렇게 우리가 영양소를 봤을 때, 영양소의 각각 조성, 구성성분이 같을까, 다를까? 다를 거 아니에요. 맞죠? 달라요. 그러면 그 구성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이시면 자 여기 지금 뭐 Major n u t r i e n t of Food 해가지고 우리가 주요 영양소를 영어로 이렇게 기록을 해, 해뒀어요. 자 이게 뭔지는 우리말로 어떤 물질인지 찾아낼 수 있겠죠 카보 하이드레이트 우리말로 노트에 빨리 기록하세요 자, 이거 기록하고 그럼 잠시 여기서 응? 성, 조성, 조성, 구성 성분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물질에 무엇을 다루냐 성질을 다룹니다. 성질을 아까 봤듯이 우리 이뭐 일곱 가지의 중요한 영양분을 봤는데 이 각각이 다 성질이 달라요. 그럼 그 성질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설명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화학이 다루는 분, 부분이 물질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이걸 리액션 혹은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화학 반응은 항상 이렇게 기록을 할 거예요 자, 좌측에 이렇게 출발 물질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씁니다. 화살표를 쓰고 우측에 반응이 끝나고 나서 생성된 생성물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좌측의 물질이 자 이렇게 변화를 해서 우측의 물질로 변화되었다, 바뀌었다. 굉장히 간략하게 반응식을 쓸 수도 있는데 이 반응식이 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서 자, 여기에 자, 이 CH3COCOH 이게 피루부산이라고 그러는 피루부산입니다 피루부산이 자 NAD 플러스 그 다음에 코엔자임 A 조효소 A 하고 반응을 해서 피루브산 탈수소 효소가 반응에 관여하고 여기에 마그네슘 그 다음 TPP 뭐 리포산 FDA 이런 것들이 반응에 관여해가지고 자이 반응에 일어난 결과 생성물이 이거다 이걸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 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들 알 복잡한 뭐가 있더라도 수학 식으로 딱 쓰면은 깔끔하잖아. 그래서 물질의 변화 변환 그 과정을 반응 전 화살표 반응 후 이렇게 화학반응식으로 씁니다. 자 그러면 식을 우리가 읽을 수 있으면 돼요. 읽고 이해를 하면 돼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워지도 안해요. 아시겠어요? 그냥 예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나올 거예요.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피루부산까지 만들어집니다. 자 피루부산까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이게 첫단계 반응을 하나의 반응식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러는 반응식을 소개를 했는 거예요. 이 해당 과정이라는 것이 지금 알려져 있는 게열단계 열 단계 단계를 거쳐서 피로부산까지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피로부산은 뭐젖산이나 에탄올에 에탄올 반응이 일어 몸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은 효모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어, 일으킵니다. 그다음 사람 체내에서 젖산으로 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로부산이 더 이제 아세틸코에이를 거쳐서 구연산 계로를 거쳐서 에너지를 얻고 그 생성 과정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학 물질의 변환 이식으로 쓴다. 자 이걸 생각을 하시고 그럼 이제 물질에 대해서 뭐를 다룰 거냐? 첫째 구조. 그다음 두 번째 조의 연결돼서 조성. 다른 말로 구성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성에 연결돼서 성질, 구조, 조성, 성질, 변화. 자이네 가지는 물질에 대해서 이네 가지를 가지고 물질을 설명을 해, 할 수밖에 뿐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이네 가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학문적인 밑바탕을 갖추는 것이 이번 학기에 이번 학기에 우리가 공부를 할 부분입니다. 그다음 저,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이거 외우라 그러니까 외우 외우기 싫어서 확 그러면 손을 들었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우는 거 아니고. 자, 우리가 봤을 때, 자, 이 주기율표 안에 있는, 자, 이 원소, 주기율표 안에 있는 이 원소들로서 모든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 현재에, 그럼 이 많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아니야, 유기물질 만드는 거 아까, 예, 유기물질을 만드는 자, 유기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1번 원자번호, 1번 수소 그러는 거는 자, 우리가 좀 기억을 합시다. 수소, 그 다음 유기물질은 탄소를 포함하는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탄소 번호가 6번 되어 있을 거예요. 탄소 카본이라고 해서, 라지 C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다음 옆에 7번 질소, 질소, 8번 산소. 그러면은 CHON. 이네개 원소만 여러분 아시면은 7대 영양소 다 만듭니다. 이 원소 주기율표 외우실 필요 없지요? 전혀 필요 없잖아. 근데 이걸 외우려고 더, 어? 그 작정을 하니까 어렵다, 어렵다, 그런데. 전혀 어려운 거 없어요. 외우지 마시고, CHON. 자 원소 주기일표에 자이네 가지 원소 아시고 조금 기억을 하시, 하고 시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은 무기물질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무기물질이고 조금 우리가 확장을 한다면 질소 아래에 있는 인, 여러분 인지질 들어보셨죠? 지질에 인이 결합되어 있는 인지질 그 다음 황을 포함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함황아미노산 황을 포함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래서 인과 황요것까지는 조금 기억을 하자 그러면 이제 유기물질 더 여러분들 기억하자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이 1장을 들어갈 거예요. 자, 1장 들어가기 전에 그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잠시 한번 보고 가자. 자, 주로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 황 그러는 거 이거는 우리가 유기 물질에 지금 갖고 이제 나머지 부분이 자 이렇게 이온, 이온형으로 존재하는 나트륨 영어로는 소듐이라고 해요 소듐 그 다음 카륨 영어로는 포타슘이라고 해요 나트륨, 카륨은 독일어입니다 독일어고 영어로서는 소듐 크로라이드 이렇게 식염을 솔트 혹은 소듐 크로라이드 그래요. 그래서 자, 영어로는 나트륨을 소듐, 칼륨을 포타슘. 자, 이두 가지가 영어 이름이 달라요. 나머지는 다 영어 그대로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자세히 보실 때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 황은 이렇게 원소 기호가 한자 한자는 무조건 대문자입니다 한자로 되어 있는 건 대문자예요 그 다음 두자로 되어 있는 건 앞에 마그네슘 경우 보세요 앞에는 대문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소문자입니다 이걸 둘다 대문자로 쓴다든지 혹은 소문자로 쓰면 안 돼요 칼슘 마찬가지요 C는 대문자 그 다음에 나오는 A는 소문자를 써세요 염소, C 대문자, L 소문자입니다. 나머지 다 마찬가지. 자, 우리 몸에 들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 자,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염소. 이거는 이온형으로 주로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온형이고 나머지는 뭐 물론 이온형이 아니고 이런 형태로 존재, 이온형이 아닌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철, 구리, 아연, 망간, 뭐 코발트, 요도, 몰리브덴, 바나듐, 니켈, 크롬, 불소, 세레늄, 셀렌. 실리콘뭐주석 붕소, 비소 비소가 몸에 들어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몸에 필요한 이런 건 아니에요. 미량으로 들어있는 걸다 찾아냈는데 나머지는 다 필요한 것이고요. 비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일단은 미량원소로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먹, 먹는 먹그쌀 종류 있잖아요. 토양에서 비소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쌀 속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물질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최소 입자 단위가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최소 입자 단위가 우리가 얘기하는 분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분자 분자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원자의 화학결합으로 분자가 만들어진다. 자, 이게 자, 이걸 기억을 좀 합니다. 자, 원자의 화학결합으로 화학결합으로 분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들어진 진상태 분자가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이다. 최소 단위이다. 그럼 이제 분자를 이해하려 그러면은 어떤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가 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설명이 돼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탄수화물 무슨 원자로 화학 결합을 이루어서 분자가 됐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 원자 세 종류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탄수화물 종류가 한두 종류가 아니죠. 그러면 탄소, 수소, 산소 원자의 화학 결합 어떤 화학 결합을 이어서 탄수화물 그 많은 종류의 탄수화물이 만들어졌을까요? 이제 이겁니다. 이걸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 단위에서 물질의 성질이 나타난다.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최소 단위가 분자이다. 그러면 분자를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까? 표현을 할까? 표현하는 것이 분자를 식으로, 분자식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분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물질을 설명할 때그 물질이 어떠한 분자로 만들어져 있는가 이걸 이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분자는 식으로 쓰면, 분자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 물 없이 못 살죠 물이라는 물질에 물의 분자는 어떻게 생겼느냐 그물 분자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그 식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H2O 이게 물 분자식입니다 그러면 은물 분자식이 H2O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가 원자가 무슨 원자냐 하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화학 결합을 이뤄서 물분자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 산소 공기를 호흡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산소를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 산소가 어떤 물질입니까? 그 산소가 어떤 산소 분자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산소 분자가 O2입니다. 분자식으로 쓰면 O2예요. 그러면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 두 개가 화학 결합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쉽죠?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뭘까? 물질이 자, 유기물질, 무기물질을 그랬는, 이거, 무슨 물질로 이루어져 있느냐. 탄소를 포함하는 물질, 간단한 것몇 가지 제외할게. CO1산화탄소, c o 2이산화탄소 탄산칼슘 등 간단한 이 탄소 물질을 제외, 몇 가지 제외하고, 나머지, 탄소를 포함하는 물질을 유기물질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리고 유기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물질은 무기물질로 넣어버릴게요. 자, 그러면은 유기물질, 무기물질 우리가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유기화학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자, 유기물질을 다룹니다. 유기물질 정의가 뭐냐? 옛날에 정의는 이렇게. 자, 유기물질로부터 유기물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자, 벨러가, 벨러가 무기물질로부터 유기물질인 요소를 합성을 해버립니다. 실험실에서. 그래서 유기물질 정의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탄소를 포함하는 물질로 바꾸었어요 자, 현재 우리가 유기물질은 탄소를 포함하는 물질이다 몇가지 예외조항은 있다 간단한 탄소 나머지는 무기물질이다 QND 앞쪽에서 우리가 했습니다 자, 이 메이저 뉴트리언트 7가지 종류의 7가지 종류의 영양소 유기물질 무기물질 나눠봅시세요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탄소를 포함하고 있느냐 없느냐 탄소 포함하고 있지 않은 이 두가지 워러미네랄 이거 이외에는 모두가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물질이다. 자, 이렇게 됐고, 그다음 물질이 자 순수한 물질이냐, 아니면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섞여져 있는 물질이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자 순수한 물질을 다른 말로 순물질. 물리적으로 섞여 있다. 물리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혼합되어 있다. 이걸 이 혼합물이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그럼 순수한 물질에는 뭐가 순수한 물질이냐? 자, 원소라고 혹시 여러분들 이름이 나오면은 이게 순수한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고 화합물, 영어로는 compound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화합물 자, 아까 원자의 화학결합으로 새로운 물질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그 분자가 만들어진다. 예로서 수소원자 두 개와 산소원자 하나가 화학결합을 이루어가지고 물이 만들어졌잖아. 그 물은 수소나 산소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화합물인, 화학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 화합물은 순수한 물질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물질과 화합물 구분을 좀해 주세요. 순수한 물질은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이거예요. MP라고 약자로 쓸게요. 멜팅 포인트 약자입니다. 다른 말로 녹는 점. 녹는점 빙점 혹은 은은점 이렇게 BP 보일링 포인트 끓는점 혹은 비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수한 물질은 이와 같이 녹는점이나 끓는점이 항상 일정합니다 일정한 값을 가져요 그리고 그러니까 성분 원소 조성이 항상 일정합니다. 화학적 방법으로만 분리가 가능합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분리가 안 됩니다. 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혼합물은 그렇지 못하겠죠. 당연히. 자, 혼합물은 예로서 우리가 뭐 소금에 소금물이라든지 뭐 흙탕물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물리적으로 섞여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녹는 점이나 끓는 점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조성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순수한 물질과 혼합물이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 이제 정리를 한다면 자 물질 우리 주변에 있는 게 모두가 다 물질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안 보이는 거다 물질이요 에 물질 아닌 거는 우리 정신 영혼밖에 뿐입니다 사실 그럼 이제 물질을 다루는데 물질의 기본 성질이 어느 단계에서 나타나냐 분자 단계에서 나타 그 분자 단계를 설명을 해야만 물질에 대한 설명이 학문적인 밑바탕이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나타나는 모든 성질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 물질이 그 분자가 어떤 원자의 화학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구조가 어떤지 성질이 어떤지, 조성이 어떤지, 구조, 조성, 성질, 이게 순서를 좀 바꾸면 좋겠네? 구조, 조성, 성, 성질, 그 다음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 학문을 바탕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된다. 거기에, 뭐, 원소, 원자, 원소 주기율표 나왔고, 뭐 원자라는 용어가 나왔고 분자라는 것이 나왔고 화학 결합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지 본인이 설명이 되는지 안 된다면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우리가 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 물질을 크게 나눠가지고 유기물질과 무기물질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 성분들 다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학문적 바탕을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